이, 지, 어, 21. 21 나오네. 와, 21이 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포도가 21.3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이거 달아서 못 먹을 정도인데 아, <웃음> 지금 일본에서 듣기로는 뭐한 송이에 뭐 30만원도 가고 온다 하더라고요. 드디어 한국 농산 TV에서 루비룸을 <웃음> <웃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지금, 지금 그, 그나마 잘 키우고, 키우고 있는 게 지금 물수시다고요 그거 아카디안 29하고. 네. 슈퍼포스 아. 그리고 파워 휴머스 그이걸 사용하시니까 기능이... 네. 지금 루비를만이잘 크고 있다? 있다. 네 열기도 아. 열거 열, 열 같아요 오 여기 네. 지금 열매가 맛은 보려고나아뒀습니다 이야 지금 열매가 <웃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거 열리면 은 전화 주세요 <웃음> 예. 진행하다가 꼭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예.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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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작광,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입을 봐도 아, 더 틀리고, 이제 포도 알도 작년보다 더 굵고 그래요. 아. 알 크기는 작년보단 많이 컸어요. 음, 뭐 음식가보다 큰것 같은데. 아, 나가 15.7 나온. 1 5 7불이 있어. 열을 두면 한 16.5나 17 가까이 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열을 어, 두 어떻게 그걸 올리실 수 있어요? 이제 그 해봤어요. 이거 슈가 브랜드 슈가 브랜드? 네. 아 그걸 쓰면은 네, 슈가, 브랜드, 슈가 브랜드하고 슈퍼 포즈하고 같이 써주면은 당연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장년에도 하셨어요? 네그래도당도올라가다 네, 많이 올라가요 어, 지금 20일, 20일 나오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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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전하고, 하기, 하는, 한 후하고, 한3브의스 차이는 납니다. 슈가, 설탕 블렌드, 슈가 블렌드. 500에 한 병. 500에 한 병? 네 아, 색깔은 당도가 있지, 보일 겁니다, 이게. 올해 지금 과일값이 지금 비싸지, 비싸지 않나요? 않나요? 비싸던데요 얼마나 되죠, 지금? 지금 현재, 오늘 보니까 한 5만 8천원? 2kg? 2kg, 5만 8천원? 예. 한쪽 하나가 붙이면 몇 키로에요? 한쪽 요, 정도만 750에서 800 사이 나갈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세 송이면은, 네. 2키로네요. 7 0 0을 잡았을 때, 세 송이면 2키로입 네. 여기 몇 송이 있습니까? <웃음> 지금 네. 지금, 현재 네. 한 15,000 송이 정도 있습니다. 세 송이 좀 많아요. 한만 오천 이한 2억 5천. 2억 5천 되겠는데요? 그냥 거기에서 좀 털고, 네. 올해 처음 제가 샤인 머스켓을 먹어봅니다 달아요 달아요 어, 달콤 새콤하네요 아우 네. 좋으시겠어요 올해 또 샤인 머스켓 가격도 나쁘지 않고 네, 샤인 머스켓의 상품성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당도와 향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당도만 올려주는 그런 당도제가 아니라 샤인머스켓에 아주 적합한 그런 당도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리는 게 바로 슈거 브랜드라는 제품인데요 슈거 브랜드는 단순한 당도제가 아닌 폴리사 천연 폴리사카라이드와 유기인산까지 결합이 된 특수 기능성 자제입니다 저희 슈거 브랜드는 특히 이제 여름철 고온기 때나 그리고 당도를 관리하시기 위해서 수분 조절을 하실 때 그리고 장마가 길어질 때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도 당도를 효과적으로 올리는데 큰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아, 뒤에가 네. 뒤도 그렇고 앞도 그렇고 오그로 그러잖아요. 아오로 이게 오그로한 거가. 구 네. 이비 작년보다는 좀 훨씬 나은 한 같아요. 어. 왜냐하면 초기에는 그 바이러스 어. 바이로드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바이로드? 요 바이로드요. 바이러스하고 같은 종류예요. 어. 그때들을 구성 네. 많이 하셨는데 네. 어떻게 그, 그걸 구고어요 그, 그거를 지금 아카디안 29하고 한 5일에서 1주일 간격으로 계속 연면하고 관주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거기에다가 슈퍼포즈 그 겸에서 같이 관주하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언제 쓰셨어요? 아카디안은 파라기 전부터 썼고요 네. 그리고 슈퍼버즈는좀알 속고 알 나서 어, 그때부터 네.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슈퍼포즈는 10일에서 15일 사이로 어. 몇번 했더니 이 피지는 돌아오는 건가요? 네, 네. 그래 한 다섯 번 정도 하니까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아, 5주 정도 그러니까 네. 네. 5일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옆면하고 관주를 했습니다 슈퍼포즈만 넣어가지고 관주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슈가 브랜드는 옆면 살포하고 있고요 아, 옆면 우리가 1200평에 그두 병을 600 마, 600리터 통에 넣어가지고 관주로 넣고 있습니다 어... 그 아카디안 29? 예. 아물 원래는 500에 1리터를 타가지고 관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물 500에 1리터? 예. 아카디안 29는 샤인머스켓 재배에 있어서 세 가지 큰 효과를 주는데요 첫 번째로 수확하시고 나서 아카디안 29를 감사비료로 사용하셨을 때는 겨울철에 잎에 있는 모든 양분을 수채로 이동시켜서 당으로 저장시켜 놓기 때문에 월동기를 안정적으로 보내실 수 있고요 이제 봄철에 발화할 때 균일하게 발화를 시키면서 변덕스러운 기온에 의한 냉해 피해까지도 예방을 시켜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봄철 발화하고 나서 관주와 연면 살포를 꾸준하게 해주시면 은 뿌리의 활력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어서 어, 동화양분의 생성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개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카디안시9를 꾸준하게 관주 연면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 샤인머스켓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당도와 향미 향상에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샤인머스켓 재배에는 아카디안시9가 필수적인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거는 처음 보는 면목인데 이게 뭡니까? 지금, 그, 루비로망이라는 묘목입니다. 루비로망? 예.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예. <웃음> 이게 샤이머스캣보다 더 비싼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 있다고 들었는데. 예, 일본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일본에서 듣기로는 뭐한 송이에 뭐, 뭐 30만원도 가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송이 30만원? 예. 근데,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웃음> 그럼 묘목값도 비쌀 것 같아요? 예, 묘목값이 비싸요. 그, 하나에 얼마입니까, 지금? 이거 뭐, 3만원 주라간 거, 네. 2만 0천 원에 샀습니다 이게 얼마 된 거죠, 지금? 금년에, 이게 5월 달에 숨었으니까 지금 한달 정도 됐습니다. 아, 한달 되신 거이요한달반 정도? 아. 이게 내년에 가면은. 내년이면? 예.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루비로망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예? 예. 내년에 꼭 와야지. <웃음> <웃음> 지금 여기 국내에서는 루비로망으로는 안된다가 하더라고요. 왜요? 뭔, 로열 틴가 그 있다 하더라고요. 아, 로열티 네. 로열티. 루비로 네. 만으로 된다 하더라고. 아, 우리 이름은 루비로 망이 아니고 루비로만. 예, 네, 만. 인 머스킷하고 똑같이 키운 건가?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나 이거. 이게 심혈을 많이 기울여야 할것 같아요. 아, 그럼 여기다가는 어떤 농법을 쓰실 겁니까? 여기에도 집행하 저기 휴바그 세는 어, 이거는, 이거는 죽는 거고요. 죽은 거고. 네. <웃음> 루비로만 키우기가 네, 어렵네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 근데 지금 그그나마잘 그나마 키우고 있는 게 지금 뭘쓰시다고요그 아카단 2 9하고슈퍼포스 네. 아. 그리고 파워 휴머스. 그런 것들 키우니까. 지금 루비로만잘 키우고 있다. 네. 아. 어쨌든 처음 키우시니까 좀 설레이기도 하고. 좀 드럽기도 하고 그러시겠어요? 아니 지금 애로가 많습니다 이게 아,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네. 어떤 애로사항이 많으세요? 이게 키우는데 엄청 힘이 들어요 아... 어떤 점이 힘드신 거예요? 이게 면목을 수, 숨어가지고 뭐 옮기지도 못하고 그런다대요 처음에 아... 옮기... 쭉이 자리에 네, 있어요? 그 자리에만 있어야지 아. 옮기면 죽는다더라고요 드디어 한국농산TV에서 루비우마을 <웃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열, 열기도 열열 열 같아요 오 여기 네. 지금 열매가 맛은 보려고 알아뒀습니다 이야 지금 열매가 <웃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요거 열리면 전화주세요 <웃음> 예진행하가꼭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그때 맛이 어떤지 우리 한국농산TV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이 맛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야 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Here we go.